여보 치즈 팍 붙는 거를 응. 인트로를 생각해봤는데 응. 처음에 스테이크를 막 굽는 걸 보여주면서 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김치 쫙 썰고 그러면서 와 이거 이렇게 볶아 먹고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을 텐데 하면서 응 괜찮아 근데 맨날 그렇게 하잖아 맨날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자 꼬꼬 이러면서 하잖아요 꼬꼬 <웃음> 그렇지 아 그러면은 이걸 인트로로 어? 쓰자. 아빠 난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오늘 제대로 익혀 먹을 거야 사정신상이에요 아, <웃음> 웃었어 와우, 스테이크! 어마어마하지요?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짜잔! 2.5cm에서 3cm 가까운 두툼한 스테이크 좋았어 이 정도면 은 준비가 됐구만 3 2 치즈 폭포 먹어볼까 김치볶음밥에 원없이 부어서 마이야르 반응이 기가 막히는 스테이크도 함께 준비했지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김치볶음밥에 치즈를 팍! 구워서 먹을건데요 일단 김치볶음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는 아까 구워가지고 지금 살짝 레스팅을 하고 있어요 보셨죠? 오프닝에서 날로 먹지 않습니다 <웃음> 그리고 여기다가 파를 파가 좀 볶아졌다 싶으면 이제 김치 아, 이 김치 그냥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하다가 이제 뭐 넣으면 되죠? 밥 넣으면 되는데, 좀더 김치를 좀 볶아 봅시다. 아, 침 나온다. 오늘은 소소하게 두 공기만. 아이고. 와, 벌써 완성이 돼 가는데? 계란 후라이. 색깔이 좀 연하죠? 이게 간장을 살짝 넣어주면. 돼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간장을. 어때요? 참 쉽죠? <웃음> 아, 맛있겠네. 이런데 고소함을 더 느끼고 싶으면은, 버터 올려줍니다. 으악! 헐 퐁! 응! 완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먼저 천연 사이다 이거 충청도에만 있는 사이다입니다 그초정약 수터라고 자연 천연 탄산수가 나오는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 천연 탄산수를 기반으로 만드는 사이다입니다. 맞을 걸요? 하... 일단 고기 먼저 한번 맛을 볼까요? 웰던. Well <웃음> 아참 치즈. 잘 부탁드립니다. 엄청 잘 어울리는 김치, <웃음> 보통 이제 돼지랑은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호... 아, 한입 드세요. 아. 시대 타 임이 됐습니다. 아 풍미가 진짜 독특해! 요 이게... 라클레 치즈가 모짜렐랑 다르게 향이 세거든요? 약간 청국장 같은 느낌의... 하여튼 뭐 그런 향이 나는데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일단... <웃음> <웃음> 맛있습니다! 지금 뭔가 되게 맛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장갑을 양손에 낍니다, 이번에는! <웃음> ASMR! 뭐라고 해요 치즈 스테이크? 와, 맛있네. 스테이크랑 진짜 잘 어울려. 와, 근데 덥네. 옆에서 계속 막 이렇게 불러하고 있으니까 엄청 덥네. 아, 치즈가 굳었네. 이거 어떡하지? 보여, 이거 라클렛 치즈는? 어, 저처럼 이렇게 큰 거를 집에서 사드시기엔 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렇게 슬라이스 된거 팔거든요? 그래서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나는 이런 네모난 체다치즈를 그냥 먹는 걸 즐겨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입맛에 맞으실 수도 있는데 모짜렐라 아니면 치즈 향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안 <웃음> 아, 이게 진짜 배부른데, 자꾸 한 입만 더 먹을까? 막 이렇게. 되네. 그래도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까 이거 스테이크 두 개가 일단 500g이거든요. 500g이 좀 넘고 밥두 공기잖아요. 그리고 치즈 먹었잖아요. 어 근데 점점 양이 느는것 같아. 이거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맛있어서 <웃음>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엽기 떡볶이 먹방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 어, 이거랑 뭐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그 댓글을 못 봤어요. 왜냐면은 지금 엽떡 영상이 이제 편집 시작하고 있는데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니 내가 그때 열심히 댓글 달고 좋아요도 많이 받았는데 왜안 먹는 거야?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실까봐 제가 미리 오해하지 마시라고 아무튼 오늘 저는 굉장히 잘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저랑 식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허허 <웃음> <웃음>